서랑스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분은, 예, 네, 저는 태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오늘 저희가 광주 양동시장에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께 뭐 다양한 먹거리, 그리고 볼거리들 좀 소개해줄 겸 찾아왔고, 그리고 오늘 좀 특별한 손님이 좀 있다 또 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노라조라고요. 노라조 아시죠? 홍어 먹방 여러분께 조금 이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았고요.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광고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가보시죠. 가볼까요? 네. 자, 여기 이쪽 시장이 일곱 네. 개로 또 나뉘어져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양동 전통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가 양동 복귀의 상가, 네. 그리고 양동 수산시장, 양동 경원래시장 양동 건어물시장, 양동 닭전개시장 양동 산업용품시장까지 해서 일곱 개 시장이 있습니다. 아 굉장히 또 규모가 큽니다. 아, 네. 그 중에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가볼 어 여기 양동 전통시장에 전통시장부터 있어요? 한번 가볼 텐데 네. 지금 여기 이쪽양쪽 지금 치킨집들이 어, 굉장히 좀 오래돼 보이는 거그 치킨집들이 보여요 어? 자 보시면 그 양동통닭이라고 굉장히 또 오래된 느낌이 나는 그 치킨집인데 어, 여기가 유명해요아 어, 어. 여기 야이 가마솥에다가 어. 오 맞아요 야 이게 가마솥 이게 비계를 하더라고요 아 가마솥 비계를 어~, 어. 3대 천왕에도 나왔다고 보시네요 아 여기는 이제 좀 제가 좋아하는 코스인 것 같습니다 <웃음> 수산물 향이 이렇게 싹 나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좀 홍어도 좀어 벌써부터 홍어가 그 앞에 보여요 그렇죠. 자이 홍어 오 어, 여기 날개 아 요거 또 찜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아찜찜 홍어찜 네 찜은 찜으로, 찜으로 해가지고 아. 어요것도 무침도 따로 파시고자 어.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아 이것도 골... 보리골비 아. 아 이거 진짜 밥도둑 밥도둑 진짜 맛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이건 이제 국내산 아 오. 이거 흑산들이 어, 올라온 거예요? 응. 오동 어, 이거 좀 최상급인 것 같네요, 이거는. 예, 상급이네, 상급. 이야... 코랑해가지고... 코랑이막걸한잔사주이 알겠습니다. 저막걸리 <웃음> 사드려야겠네,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야, 진짜 맛있겠다, 이거. 홍타가 아니 홍타야. 막에는막걸리 아 야, 야이 토종닭. 뭐. 닭발 이거, 아, 크다. 토종닭 닭발 같은데? 아니, 사람 잡고 쏘. 오 야 내가 좋아하는 육류 아 육류를 좋아하세요 <웃음> 저는 이제 해산물파인데 어, 어. 소고기 좋아하지 아 소고기 좋죠 어 마블링 쫙 있는 어. 거오환우갈리가한좀안펼진거 어. 같은데 오오 오, 좋다 자 이건 아무래도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그 목포 쪽 근처에 나온 먹갈치 같은데 어. 이거 진짜 조여놓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먹갈치 그래요? 어, 맛은 절대 갈치이고 어떤 생선이라도 절대 어, 네. 안 빠지는 맛이거든요 어? 황색이아닌가황색이황이 맛있습니다 어황색이아이것도 튀겨먹거나 조여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어, 어. 맞아요 맞아요 한집에 그냥 놓어도되네 아, 그렇죠 그렇죠 같이 아, 아, 먹어도 네. 되요 예. <웃음> 여기 뭐 지금 없는 거 없습니다 네. 맙시다 킬로 3만 군야 랍스타 이거 신한 거 봐요 우와 어, 대게 킬로당 지금 4만 5천 원 어, 제가 아는 어떤 저 마트 금액보다 좀더 쌉니다 한 오. 3천 원 정도 쌉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킹크랩와 어마어마합니다 <웃음> 맛조개 가보지 뭐어떡기 자, 미꾸라지 여기 국산 미꾸라지 지금 뭐 바다에 있는 것만 나온게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어. 아 여기가 또 생활의 달리네 나온 네. 김치집 야어 야. 이거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나 모르겠는데 이게 고구마 줄기라고 진짜 네. 이거 맛있거든요 고구마 네. 이거 진짜 네. 맛있어 옛날 어머니들이 해줬던 그런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아. 지금 흔히 못 먹는 거아 한번 남 볼까요? 사장님, 사장님 인토로 되겠다 야 이거 너무 멋져 근데 저거는 사가 어때요? 양념 진짜 맛있어요 자 우리 또 전라도 하면 또 젓갈이 빠질 수 없죠? 전라도 각지에서 올라온 상란젓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이 각지죠. 신한 천일염으로 이렇게 네 예, 예, 천일염으로 기 때문에 영난젓오징어죠 자 이제 음식이 네. 저희 앞에 지금 차려졌는데 아, 아, 화려하네요 아, 화려해 네, 오늘 먹는게 저희만 먹는게 아니라 네. 어, 보면은 이제 자리가 이제 두 자리 비었잖아요 그렇죠. 아 저희 또 게스트가 또 계십니다 아안녕하니까두분또 아, 이제 아, 저 어, 어떻게 어디 어디 가 이쪽 이쪽으로 좀 앉으세요 그뭐 아, 머리가 진짜 머린인가요아유제 머리 로 합니다 아 머리 맞습니다 나름의 철칙이 가발 쓰지 않고 내머리로 하자 네. 아 그렇죠 네, <웃음> 다, 더 멋있어지셨어요 아, 아, 아, 저를 아세요?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 저 팬이 이 그냥 마술로 사라지는 아예예 아, 전화 예, 예, 예, 어, 아,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홍어하면 그렇죠, 네, 어. 다에서 올라오신 게 아닌가 싶어자 <웃음> <웃음> 이제 양동양동시장까지 오셨는데 혹시 뭐 홍어 이런 거 평소에 좀 즐겨드시나요? 많이 안 삭힌 거 네그럼 약간, 약간 나는 걸 이제 좀 먹게 되더라고요 야, 아, 나는, 약간 약간 그러면 네. 약간 된거아 네. 근데 오늘 또 오늘 우리 양동시장이 네. 어떻게 보면 홍어의 이제 국내 유통의 한 90%를 차지할 정도로 되게 그렇죠.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오면 또 오리지널 한번 맛을 또 봐야 그렇죠, 그렇죠. 어디 가서 야나 잡사님하고 아. 오리지널, 아. 오리지널 아. 홍어 먹고 같이 먹어서 아. 자랑이 되거든요 맞았어. 그래서 삼합으로 사막, 네. 해가지고 즐기시면 아. 아. 그렇죠, 그렇죠. 돼지고기하고 아. 김치하고 아.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한번 드시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냥 아 너무 가볍게 드신다. 그렇죠. 야, 요거 어떤 맛이에요? 아, 시원하고. 시원하고. 어, 네. 어 지금 딱몇번 씹으니까 국물 맛 향이 살짝 더 올라가요. 아, 아저 아, 아,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웃음> 이미 향이 지금, 지금 올라오는데. 응. <웃음> 네. 네. 네. 어? 적당게적당게삭김 맛. 그 향이 소홍어의 그 특유의 향. 이 정도 맛인데요? 음, 그래요. 고소해. 음. 이게 제 지금 몰라요. 지금 <웃음> 모르는데 씹다가 조금 있다 올라가게 돼 이제. 왜냐? 네. 아니, 지금 좀 씹다가. 어. 올라오네. 아 올라오네요. 이제서서 올라오고 잠깐. 온다 사실 레벨로 치면 이 무침부터 드셔야 되거든요. 아 근데 무침은 많이 그래서. 먹어봤어요. 무침은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아. 홍어가 삭힘이 있으니까 음. 돼지고기 자체의 맛도 같이 살아나네요. 아. 돼지고기그 고소함과 약간 그 덮어주려고 하는 그게 같이 이렇게 하면서. 야, 좋은데요? 아 좋은데요? 맛있네요. 야, 이거 맛 평가를 제대로 해주시네요. 야. 아 근데 또 오늘 오늘 씨는 어떠세요? 아, 저는 무침을 많이 먹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무침도 좀 평소에 먹던 그 무침이랑 좀 다른데요? 어, 저소이 벌써 오시네요, 형님. 한, 한, 하나 더 먹어도. 아, 좋을 것 무침도 같은. 약간 이 그, 그, 강도가 조금 있는 무침이네. 홍어 김밥. 홍어김밥이란건데 저도 거짓네요? 이거 저도 이거 먹어본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웃음> 네. 경어 여기에 지금 홍어가 들어간건 아닌거 같고 <웃음> 네. 여기다가 이제 여기, 이게 홍어 같아요 아아 콜라보레이션 네. 네. 하이브리드 하하아 네. 음. <웃음> 음. <웃음> 그거 꾸며놨어 <그거>, <웃음> 오. 진짜 진짜 경험해보니 못한 맛이야 음뭐 음, 아, 뭐라고 아, 뭐? 뭐라고 표현해야지 로맨뉴는 음. 약간 충무김밥에 음. 짠따구를 날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음. 어, 오징어를 어디서 먹자고, 그나 네, 오징어? 오징어인데, 여기는 홍어가 얹어지고, 어. 홍어의 어떤 약간 그 새콤함과 쿵쿵함과 어. 김밥 사이에 또 이렇게 약간 또 여러 가지 이제 고명들이 들어와서, 아, 그러 <웃음> 충무김밥 거기에 밥은 날리지 맙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도라정은 <웃음> 오늘만 사는 팀이기 때문에, 네. 또 내일 또 충무김밥 먹으러서, 야 역시 <웃음> 아, 김밥짜이는 아, 또. 아, 이수 아, 있지. 볼수 뭐, 아. 있으니까. 그만큼 맛있다는 얘기죠. 네. 요거 찜. 어, 아니, 찜이 끝판왕 아닌가요? 제가 한번 찜을 한 맛을 한번 볼게 요 어떤 네, 어느 정도 레벨인지. 네. 형님 걱정이 안 되는데. 네 굉장히 걱정됩니다. 아 네, 네. <웃음> 이게 아, 원래 난... 열을 열을 가하면 네. 홍어는 열을 가날수록 이게 더좀아 더운 거나 더울 나오거든요. 근데 아, 네. 이건 식었는데도 약간 좀 쎄요. 아 네. 홍어찜 먹을 때 이게 뜨거운 거막한거 있잖아요. 막 네, 네. 나오고 이거 먹으면 천정이 다 벗겨집니다. 한번 음. 먹어볼게요. 한, 먹어볼게. 한 수정님도 먹어볼까요? 매콤한 매콤한 맛이 좀 강하고. 아. 뼈까지 같이 우두적 씹으시면 되는데 아니 <웃음> 아, 어머나 그 고추냉이나 이런 것도 음. 먹을 때 처음에는 그게 너무 쏘잖아요 근데 먹다보면 이제 좀 그렇죠. 입히시는 것처럼 뱉어야돼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네요 느낌이 어, 이게 그래서 기관지에 좋대요 아, <웃음> 아 저희 이따 노래해야 되거든요 이거 그래, <웃음> <웃음> 좀 먹어야 되겠다 보세요 <웃음> 잘 나올까요 <웃음> 와, <형> <웃음> 아, <웃음> 아, 시원해 시원해 형 어떻게 표정 변화 없어요? 잘쁘시네요 저는 그러니까 홍어 레벨이, 자, 홍어가 레벨이 잘 홍어 가은데 입에 굉장히 잘맞으실것 같아요 자 우리, 우리 노라줘님들 네. 어떻게 아 진짜 양동시장 와가지고 음식들 이렇게 접해보시니까 음. 어떠신 것 같아요? 확실히 음식은 어떤 그곳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 산지에 가서 먹을 때더 기분이 더업되면서 뭔가 이렇게 더 빠져드는 게 있잖아요 음. 양동시장에서 먹었던 오늘의 홍어는 살면서의 어떤 음식의 세계관을 다 바꿀 수 있을 아. 만큼 엄청난 오늘 학금역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오늘 아. 또 네, 아. 되게... 여기 또 행지셨을 것 같은데 <웃음> 그 진짜... 이제 공연 끝나고 올라가면서 한 서울 한 100km 정도 남았을 때형 홍어 되게 다시 어, 생각나는데 아, 아, 아, 그, 아 그, 맞아요, 그, 맞아요. 아, 진짜 정확히 알고 계세요 네, 홍어의 네. 매력을 정확하게 네. 알고 계세요 네. 아. 아니 아니 홍어 삭힌 걸 제가 이렇게 삭힌 걸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아. 아니 예전에 먹어본다고 먹어봤는데 일단 네. 그 네. 레벨이 아니고 음. 그래서 아더 삭힌 건 내가 못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 갖고 오.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먹어보니까 이 마, 매력이 있네요 어, 우리 양동시장 이렇게 좀 맛있는 먹거리도 많이 있고 볼거리 많이 있으니까 꼭 나중에 뭐 근처 오시게 되면 꼭 한번 들러보셨으면 네. 네. 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고맙습니다 수아 수아 수아! 치킨집으로 왔습니다 아까 초반에 촬영했던 그 치킨집으로 왔는데 양동시장 하면 여기도 또 치킨이 또 굉장히 또 유명합니다 아, 그중에 자, 1969년도부터 장사를 하신 양동통닭 아. 여기 치킨도 한번 소개해드릴 겸 잠깐 들어와 봤습니다 네. 자 후라이드인데 야 이거 똥집하고 닭발도 조금 더스이튀주시고 양념 야. 후라이드는 한 마리 이거는 양념 반 마리 야 닭발 음 근데 바삭 고소한 게와음 씹다 보니까 아주 살짝 매크란 향이 살짝 와요 좀 은은하게 씹다가 뒤에. 똥집, 똥집. 응, 음, 이거 똥집을 튀김옷 없지. 그냥 이렇게 바로 튀겨주시네. 어. 아 저는 이렇게 튀기는 거 좋아해요. <웃음> 자, 이번에 양념. 어, 양념이 진하지 않고 은은합니다. 음. 어, 좀 삼삼하고 강하지 않고 양념이 좀 스무스하게 딱 그런 게좀 과하지 않고 딱 적당합니다. Thank <laughs> you. 치킨까지 맛있게 먹고 이제 밖에 나왔습니다 자여러분 혹시나 광주나 이쪽 전남지역 오시게 되시면 양동시장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정말 제가 자꾸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있고 지인 선물용으로 판매하는 어떤 뭐 다양한, 어, 다양한 품목도 많으니까 광주 오시면 양동시장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정말로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바이바이